뭐다? HF다. 음. C는 뭐다? f 람더다 음. 그러면 F는 뭐냐? F분의 C라는 것이다. 그럼 음. E는 뭐냐? 파장분의 음. 음. c h 라는 것이다. 그럼 EA 빼기 EB는 CH 해놓고 음. 파장 A분의 B를 음. 파장 B분의 일이야 이런 거 같다 음. 라고 해줘 그냥 풀어줬어요 <웃음> 아, 여기 네? 이 나노미터하고 음. 나노미터를 이 밑으로 바, 이그 막, 맞춰줘가지고 음 나노미터를 위으로 이제 빠져맞춰서 응. 풀면 되지 음. 잘 생각했어 그렇게 풀면 되는 건데 4-2번은 어디서 막혔던 것 같아 니가 생각하게 뭐 그냥 두부러이 파장이 나와서 당황했다 막 이런 건가? 아니요 그냥 문제 문제 질문을 이해를 못했다. 근데 지문을 이해를 못했네. 여기 부분을 이해를 못했네. 그렇지. 약간, 약간 멘탈 붕괴 나간 것도 있고. 음 여기를 이제 네가 이해를 잘 못했네. 이건 근데 좀 과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. 뭐랄까 언어적인 문제가 똑같네 좀 아, 네. 헷갈리면 약간 약간 끊어서 읽어봐